거리에는 꼭 가는 사람들 무슨 생각에 걸어왔는지 알수 없어요 달리는 장가의 흐름을 눈꽃처럼 허무한 사랑에 을바 라면 음, 그대 생각 에 가슴 이, 시려워요. 아, 속삭 이듯 다가와 나를 사랑 한다고 아, 헤어 지려 하는말 나를. 내 <목> 가슴엔 사랑의 슬픔이 피어나지 못할 꽃이 되어 빈 가슴을 적시 아, 속삭이는 하다와 나를 사랑한다고, 아, 헤어주며 하는 말 나를 잊으라고, 거리에는 눈이 쌓이고, 가슴엔 그대 가슴에 사랑했으니 그대 가슴에 흩어져 버린 눈꽃이 되었나요